사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숨 강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다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와서 내산서원에서 내산소원에서내산소원에서 내산 내산 하룻밤을 벌레들과 함께 <웃음> 자고 그 아침부터 헬매를 하고 또 예선전을 치르고 또 이렇게 본선을 하기 위해서 그한마퀴를 도는데 사실 높은 구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는데 다리는 많이 아팠어요. 제가 무지 바지니까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많이 아팠어요. 아 정말 제가 그냥 달달 외웠던 우리 조선의 대학자이시고 상리하게 시조라 입고 그런 선비 훌륭하신 응. 그런 그 충신이신 이런 분의 업적을 다른 한복대회하고는 차별화가 돼서 사실은 좀 모델로서는 좀 불편한 대회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사실적이면서 아, 우리의 역사를 아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뭉클했어요. 아, 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좋고, 좋고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되는 대학자이시고 어, 또 이렇게 우리 유교의 어떤 그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유교라고 한다는 생활인데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시대에서 이런 걸영광궁에서 함께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그 young young 이 o 게 n g young 그 한복 모델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기쁨보다는 사실 미안함이 많이 들더라요 <웃음> 왜냐하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영광을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직업이 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을 많이 아이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많이 더 많이 이런 쪽으로 교육적인 그런 사업을 해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왜제 나이가 어, 어, 59 에요. 거의 60이 다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은 강황 선생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데 우리 후, 후손들에게도 또 후학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모델로서 이렇게 전는 흥이 넘쳐서 끼가 넘쳐서 나왔던 이 무대였는데 우회를 참 많이 알고 소중하게 이런 어, 어, 기억을 많이 담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뜻깊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저희들한테 귀한 음식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순간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둘, 셋, 넷. 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승만. 아까, 우리가 로 시작했으면 A로 끝나야 돼요. 제가요, <웃음> 그걸 참 좋아하고 너무나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다 잘하거든요. 노래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동기당당, 그것은이 친구가 너무 아, 잘해요. 맵시상! 맵시상! 맵시상! 이 한국의 맵시를 맥시, 가장 뽐냈다고할수 있는 맵시상을 받은 방미숙, 우리 모델님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노래 가수들 하시는데 아, 어 응. 나는 정말 에 친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오늘 네, 지금 부서는 이 자리에서 기회가 드네요 아니야. 오늘 할게요. 안 돼요. 하나둘셋넷하나 둘, 셋. 어? 모드를 해야 거야. 모드는 빼는 게 아니랍니다. 그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웃음> 오 진짜 사자 노래 정말 잘하세요 노래방 인터벌 비번 보세요 베트남 공연 가서도 노래하신 가수죠 인터벌 비번 보세요 바로 나와 큐! 어 사랑 사랑 네. 저기 다른 건 있습니다 네. 이쪽 테이블에 노래를 했는데요 저희 팀에도 가수가 계시거든요 병을를 마이크로 넘겨주세요 아, 네. 아이가, 아이가 선생님께서 뭐. 저번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으면 안노는데한번더 부르고 싶은데 저보다 더 잘한 가수가 있어서 병권을 넘기겠습니다 아, 아, 자, 본늘은 아, 못하고 안돼요 하나, 둘, 청포를 아, 이등이에요 하나 둘셋넷 사랑 그 사랑이 다 아, 정말, 네. 네. 정말 좋아 아니 네. 네. 우가미쳐만네 음. 그 사랑 그 사랑이 정말좋았네 정말. <놀람> <우울. 슬퍼> 제주만, 텅시. 제주 제주만, 제주만, 안주만 제주만, 제주만, 제주만, 홍주만 제주만, 제주잖아주제일만 제주만, 제주만, 제가제가제가만 제주만, 제가만제주제가만 제주만, 제주만, 제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한 번씩 봉사로 둘이를하러 다닙니다. 아, 어, 다 제가 불렀던 이한까요 네. 오케이. 하나 둘셋 넷. 나사랑신 t o m MO-